내가, 읽, 내가 읽을 테니까, 자, 봅시다. 자, 기타 관계 법규에 국민 건강정진법, 그 다음 국민 영양관리법, 자, 국민 영양관리법에 우리 영양사, 면허, 그 다음에 직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4번,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이 내용을 기타 관계 법규로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시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책 일일이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에 이걸 한번 보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국민건강정진법이 목적은 자 목적 정의는 꼭 읽어보겠다 제1조 목적 2법은 이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무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정지, 건강을 정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자제 2조 용어에 특히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냐 하면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력,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펼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영양 개선입니다. 영양 개선 뭘 영양 개선이라고 어, 법에서 정의를 했냐 하면 이겁니다. 자, 사전에 있는 뜻이 아니고 이 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 정의가 있으면 그 정의를 따르고 그 정의가 없을 때뭐 관습적으로 어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와서 뭐 준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법에 기록된 그 용어 정의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영양개선이라고 합니다. 균형된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개선하는 것.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고. 그럼 영양, 제15조 영양개선에 대해 가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의 영양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 개선 사업이 있는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양 개선 사업에, 자, 1. 영양 교육 사업이 있고요. 2. 영양 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도 있고, 3. 기타 영양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다. 자, 이런 영양 개선 사업을 이제 규칙에서는 또 세부적으로 자, 이렇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양 개선 사업은 1. 국민의 영양 상태에 관한 평가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지역사회의 영양 개선 사업. 이렇게 영양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시합니다. 그러면 16조 제16조에 국민 영양 조사 그러는 조사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 하면은 질병 관리 청장인 질병 관리 청장은 국민의 건강 상태, 식품 섭취, 식생활 조사 등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해야 한다. 실시한다. 정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냐. 매년 실시합니다. 매년. 국민영양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그 매년 실시한다. 국민영양조사 됐고.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서는 국민영양조사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 업무를 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공무원을 두어야 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및도 그랬으니까 대구 같으면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도 안에 국민 영양 역량 조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 업무를 하기 위한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영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자, 얘기고요. 그 다음, 영재2 0조에 그럼 국민영향조사, 조사 대상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조사 대상은 이렇게 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매년 조사를 할 구역과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된 가구 및그 가구원에 대해서 영양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실시를 할때그 다음 질병관리청장원 보건복지부 협의해서 노인 임산부 등 특히 영양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할 시도지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조사 대상이 된 사람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가구, 그 가구에 누구누구 이렇게 딱 국민영향조사 대상자로 딱 선정이 되면은 관할 시 도지사가 그 사람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자,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 조사 대상 가구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조사 대상 가구가 조사를 할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은 다시 재선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는 뭐 조사 대상 가구가 선정될 때는 제몇조몇 항에 몇 따라 뭐뭐 뭐 국민 영향 조사 가구 선정 통지서를 해당 가구주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건 당연히 뭐 송부하고 그죠. 그다음 영제 20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 가구 중 전출, 전입 등 사유로 선정된 조사 가구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은 구역 안에. 조사 가구를 다시 선정하여 조사하라. 이 말입니다.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사시역의 특성이 변경될 때는 조사시역을 달리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사 항목은 영향조사의 항목은 뭐, 뭐를 조사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조사 항목이 영제 21조의 조사 항목에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 4네 가지입니다 봅시다 첫째 영양조사 영양조사는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영양조사 예.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생활조사 네 개가 아니고 세 개인데 세가지 중에 건강상태 조사에는 신체 상태가 어떤지 영양관계 뭐 증후가 어떤지 기타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자, 이런 내용을 담는 담아서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식품 섭취 를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지에 대한 식품 섭취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 식생활 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가구원의 식사에 대한 일반사항이라든지 조사 가구의 뭐 조리시설이나 환경 이런 것들 그 다음 일정 기간에 사용한 식품의 가격 뭐 조달 방법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식생활 조사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 건강 상태 식품 섭취 조사 식생활 조사 그 다음 규칙에 들어가서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건강상태조사에는 이런 이런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라 식품섭취조사에는 이런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라 식생활조사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재 22조의 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자 영양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을 영양조사원. 자 영양조사원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 거기에 해당 해당 될수 있는 사람이 의사나 뭐 치과 의사, 영양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서 시장군수 구청장 자이 사람들이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자 영양지도원을 두어야 됩니다이 예. 영양지도원은 누구를 두냐 하면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양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은 이런 사람들은 좀그 다음 후순위로 영양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영양지도원으로, 영양지도원으로 임무를 부여해야 되는데, 영양사 면허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어사나 간호사에게도, 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에요. 그 다음, 자, 영양조사원과 영양지도원 이두 가지 이제 우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 자, 영양조사원은 건강상태조사원, 그 다음에 식품섭취조사원 및 식생활조사원으로 구분해서 각 조사원의 직무를 하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각각 영, 건강상태조사원, 식품섭취조사원, 식생활조사원으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직무를 맡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양지도원은 영양지도원은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느냐 자, 1. 영양지도 기획 분석평가 2. 지역주민에 대한 영양상담 영양교육 및 영양평가 3.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및 식생활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4.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및 급식업무 지도 5. 영양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에 관한 홍보 6. 그밖에 1월로부터 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지역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업무 자, 이런 것들을 영양지도원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자, 본 부분이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을 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국민영양관리법을 보겠습니다. 자, 국민영양관리법 목적 국민 식생활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영양 및 건강정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자 거기에 정의해 보시면은 식생활이라는 정의가 나오고요. 영양관리라는 정리, 정의 그 다음에 영양관리사업이라는 정의가 나왔어요. 뭐 식생활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식생활이라는 건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 자, 이걸 식생활이라고 우리가 법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양관리는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영양관리입니다. 그럼 영양관리 4번 국민의 영양 관리를 위해서 생애 주기 등 영양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의 사업을 영양 관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제 4조에 이제 영양사 책임 나옵니다. 자, 영양사 등의 책임. 자, 봅시다. 자, 이런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 지식과 지,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 영양개선 및 건강정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왕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정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양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문가로서의 이 법에서 지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제7조의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해야 합니다.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에는 무엇을 포함을 시키냐 하면은 자, 이렇게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번, 기본 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 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 관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자, 가.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 그 다음, 영양 취약 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영양 관리 사업. 연도별로 추진, 주요 추진 과제,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 규모 조달 및 관리 방안, 그 밖에 영양 관리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들을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국민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은, 그러니까 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큰 5년마다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 기본 계획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그거 실행하긴 시행 계획은 국민 영양관리 시행 계획은 누구가 수립하냐 하면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시장군수 구청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국민 영양관리 시행 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추진 실적을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그다음 국민 영양 정책 등의 심의. 심의를 위해서 뭐 심의는 이제 큰큰 큰 계획입니다. 국민 영양 정책 기본 목표나 추진 방향이라든지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영양 관리를 위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들에 대한, 자, 심의를 하고, 그 다음, 제1 0조에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 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와 같은 영양, 식생활, 교육,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영양 취약계층을 위해서 영양 관리 사업을 시행,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해야 한다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떤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그 다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질병 등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자, 이런 것들 실시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영양관리사업 유형이 영재 2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한 조사로서 1. 번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형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대통령용으로 뭐 영양문제에 대한 필요한 조사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해서 을했 이런 영양 및 식생활 조사도 영양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이 내용이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영지 3조의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에서 영양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이 있는 영양의 필요, 영양 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1 식품의 영양 성분 실태 조사. 2. 번에당 우리가 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 그 다음 나트륨 너무 많이 섭취한다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이 건강위에 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이 건강위에 가는 영양성분이 어떻게 섭취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다 그 다음 삶 음식별 식품 재료량 조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국민의 영양 관리와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뒷받침이 다 됩니다.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영재 사조의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가지고요. 자, 여기에 질병관리청장은 아까 얘기했던 식품영양성분실태조사와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등건강위해 가능영양물질실태조사를 그 다음에 가공식품과 식품적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이 판매, 제공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장에게 정한 기준에 따라 언제 자 영양식생활조사 매년 실시해라. 매년 실시하라. 밑에, 마찬가지. 식품 적개급식, 집단급식소, 음식, 식품재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영양 및 식생활조사 시기 매년 실시해라. 매년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매년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얼마나 이, 이, 뭐, 당이나 소디움이라든지, 뭐, 트랜시방, 뭐, 이런 것들 섭취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영양사의 실태 등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영양사는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면허증 교부일, 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까지 복,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걸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고 수리 업무를 영양사 협회에 위탁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데 이거 이 업무를 누구가 맡아서 하느냐? 영양사 협회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허 받고 나면 영양사 협회에 이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 규칙 5조의 영양식 생활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가지고, 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식 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 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실시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양 식생활 교육 내용은 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교육해라. 자 1. 생애 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 실천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 기준. 3. 질병 예방 및 관리. 4. 비만 및 저체중 예방 관리. 5.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정립. 6. 식품의 영양과 안전. 7. 영양 및 건강을 고려한 음식 만들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먹고 마시는 음식 관련돼 있는 거에 그 정점에는 누가, 영양사라는 국가에서 면허를 줬는 전문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한 10년 후에는, 그죠?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뭘 먹고 마시는 우리 전공 영역에서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가로서의 영양사 면허를 가지지 않고는 할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조리한다, 뭐 제가 제빵한다 그러죠. 그거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병원에 와서 이 환자에게는 이 약을 처방하세요. 서줏는 처방전 아니면 은 약사 자기 마음대로 뭐약 처방 못해요. 영양사 처방전 레시피 딱 주고 이것 가지고 빵 만들고 과자 만들고 이것 가지고 음식 조리해서 공급하세요. 이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다른 전공했던 친구들은 야, 내가 뭐 같이 옛날에 응? 공부 같이 했는데 다내 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레시피 소조가에 이래 만들라 저래 만들라 야, 이거 참덜러워서 못하겠네 그런 소리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영양소 섭취 기준 식생활 지침의 재정 보급,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정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 산업계 관련 기관들의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자, 영양소 섭취 기준, 뭐, 식생활 지침,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 다음, 영양사 면허에 대해 가지고 나옵니다. 제15조.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고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식품학동 영양을 전공하는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 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면허 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 어데? 국가 영양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은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바로 그 면허를 인정해주는 을거 없다 얘기야. 우리나라 어사 면허 가지고 미국 간다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어사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시험 칠수 있는 국가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준다. 그러면 국가시험 쳐서 국가시험에서 합격하면 이제 면허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 장하, 장관이 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그렇게 졸업했는 사람 도 국가고시 시험을 칠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관리를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나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국가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 자, 이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그러는 기관이 있잖아. 거기입니다. 여러분들 위생사, 영양사 국가시험치기 위해서 국시원이라는 데 원서 접수를 했죠 그죠? 그겁니다 그 다음 제15조의 응시 자격 제한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그 다음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게 대서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응시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1년에 한번 시험이 있는데 3회 그러니까 그지 3년이잖아. 자, 그 다음 규칙제 7조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입니다. 자, 면허, 면허 자격 요건. 자, 이거 우리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자, 별표 1에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입니다. 자, 교과목 및 학점 이수를 하고 별표 1에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 전공을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졸업 3개월 이내에 예정 졸업 예정자들은 시험을 칠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이 경우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 예정 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에 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 전공을 졸업해야 한다. 그러니까 졸업을 못하면 면허 안 나온다 이 말이야. 합격을 해도. 자, 그 다음 이 법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국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은 국가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보건, 국가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과목 및 이수 기준은 최소 이수 18과목 52학점 이상을 전공과목 필수 또는 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 다음 영양사 현장실습과목으로 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실습하여야 한다. 이 조건 안 나오면 국가고시 합격해도 면허 안 나옵니다. 졸업 예정자인데 졸업 못하면 면허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규칙 제8조의 영양사 국가시험 시행 공고는, 뭐, 그렇게 뭐, 상세한 부분은 없이, 자, 과목에 대해 가지고 규칙 구조, 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자, 이 과목이, 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더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1, 2, 3, 4. 영양학 생활, 영양교육, 식사의 법생리학. 식품학조리원리,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자,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이제 앞으로, 어, 실기도 필타병 실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실기시험을 치르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옛날에는 필기만 했는데 아, 실기도 해야 되겠다 이랬어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국가고시 이런 식으로 따라갑니다. 자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그 다음에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그러니까 매과목 40% 이상 이 얘기는 최저점수 과락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과락은 이와 같이 1, 2, 3, 4이 전체가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 항목별로 띄어 가지고 있는 것, 과목별로 띄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의 어떤 완충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못하는 과목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응시 제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 자, 여기에 뭐 보면 은 1회 응시 제한 2회 3회 3회가 중하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대리시험 치르게 했다 사전에 시험 문제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다 사전에 시험 문제 또는 답안을 알고 시험을 쳤다 이러면 3년 응시 불가 이런 상황이고요 자, 2회는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했다. 2회 응시 제한에 걸립니다. 부정행위입니다. 그 다음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했다.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했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통신 또는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답안을 전송했다. 시험 중에 시험 문제 내용과 관련된 어떤 물건을 주고받았다. 2년 동안 응시 기회 박탈. 자, 1회는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다.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한, 이용했다. 그 다음 응시 원서를 허비로 작성하거나 제출했다. 그러면은, 1회 공시 제한 이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양사 면허 교부를 했고요. 자, 영양사 면허를 재교부를 받아야 될 경우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됐다. 이럴 경우, 뭐, 사진 두 장을 내가지고,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전문의가 영양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면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인데 영양사로 응? 적합하다고 인정해줄 그런 전문의가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자기 면허, 의사 면허 걸어놓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 중 보건복지 부용으로 정하는 환자 그 다음 대마,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안됩니다그 다음 네 번째가 영양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예요. 그 다음 감염병 환자는 자 비형 간염 환자는 비형 간염 환자는 제외하고 제외한 감염병 환자입니다. 그다음 영양사 업무에 대해서 제17조에 잘 나와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영양사 업무는 1. 건강정지인 환자를 위한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을 해야 되고요. 2. 식품영양정보 제공을 하고 3. 식단작성, 금식 및 배식 관리. 4. 구매식품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자 영양사 그 다음 영양사 면허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부여할 때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영양사에 영양사 면허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양사 명칭을 음, 사용할 수 없다. 당연하고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자 보수교육 자 규칙 18조에 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서 위탁한다. 협회장은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보수교육 대상자는 이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및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영양사.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네. 어, 그래. 조금, 조금, 응? 음? 조금 기다리자. 다 됐다. 자, 그 다음, 해당 연도 보수교육 면제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면제 가능하냐? 군복무 중인 사람. 그 다음, 이원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회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 규칙 20조의 보수교육 관계 서류를 3년간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규칙 20조의 영양사 실태 등 신고 및 보고. 그 다음 21조의 영양사 면허 취소 사유. 자, 면허 취소 사유 한번 봅시다. 1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취소될 거고. 그 다음 에 영양사.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하는 경우 취소입니다. 그 다음,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버립니다. 그 다음, 6개월 이내에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영양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다음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사용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23조의 임상영양사에 대한 업무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자, 임상영양사 자격증 그 다음에 벌칙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자 자,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 자,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 대여, 뭐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 이걸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행정 처분 기준은, 자,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가지고, 자, 이 부분 개별 기준입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면 1차에 당연히 면허 취소입니다. 그 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영양사 업무를 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자정지가 있다. 그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내용은 목적 읽어보시고 정의 부분 그냥 보시고 자 원산지 표시에 대해 가지고 벌칙 아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그 부분 연결해서. 자, 그러면 원산지 표시 이 부분은 내가 다시 동영상을 촬영을 하든지 해서 내가 올릴게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